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운동하다 입니다. 이전 영상 다 보셨나요? 어, 여러분들 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식단 먼저 하시고 운동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병행하는데 가장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야외에서 한강에서 테라스에서 우리가 즐기는 생맥주 바로 술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술을 먹으면 살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영상에서 채널에서 한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사실 저는 학과를 식품여양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뭐 사실 뭐, 학과 때 공부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던지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어느 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이딱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술 먹으면 왜 살찌는지 아니? 이렇게 딱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아마 생리학 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교실 안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답변. 저희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요, 안주먹어서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네 어디가서 식품여학과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네 어쨌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뭐 당연히 안주 많이 먹으니까 살찌겠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생활하면서 뭐 다른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럴 경우에 항상 식품여학과 다닙니다 라고 하면 어, 여기 있는 칼로리는 얼마예요 여기, 어, 그럼 술 먹으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술 먹을 때 안주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어 그래요. 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칼로리가 발생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술에도 칼로리가 있고요. 안주에도 물론 칼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영양소들이 탄단지, 그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요 구성 성분으로 돼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발생시키고 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kcal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술은 알코올은 말이죠.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지방에 가까운 열량을 발생시키죠. 근데 사실은 이 칼로리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알코올 같은 경우는 MT칼로리라고 해서 0칼로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 크게 영양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사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어? 내 몸에 되게 나쁜 성분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몸 안에서 얘를 먼저 막 해독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몸이 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나쁜 성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뇌에선 얘를 죽여라 라고 인식을 해요. 실제로 술에서 발생하는 칼로리에서는 5%밖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극적이게도 5%라는 비율이 작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음식물로 섭취하는 양의 15배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 술을 해독시키는데 내 몸이 집중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술을 먹고 안주를 같이 먹게 되면 일단 얘는 우선적으로 이 술을 죽이는데 계속 열일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해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잘게 분해하고 쪼개서 내 몸의 체내 에너지로도 쓰고 너무 많은 이형 양들은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 건데요. 술과 음식물을 같이 먹게 되면 일단 이 술을 해독시키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술을 해독시키면서 얘에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들을 내 체내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분해하고 쪼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얘를 분해하고 쪼개해서 체내 에너지로도 쓰고 남는 정말 인여 양들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 건데 술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얘로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양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주를 먹었을 때 당연히 살이 찌는 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숨쉬고 또 호흡... 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같은 말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호흡하고 또 장기가 움직이고 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작용들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대사량에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항목이 있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몸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교수님이 딱 그때 해주셨던 답변이 이거였어요. 술을 먹으면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잖아.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발생 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기초 대사량에서 써야 되는 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몸에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여 에너지들이 또내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자체만으로 얘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몸 안에 원래 써야 되는 기초 대사량마저 잡아두고 우리의 몸에 축적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고열량의 안주들을 먹게 되니 당연히 일석이조로 지방에 축적을 시켜주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먹으면 그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손실도 오게 될 것이고요. 술을 보통은 늦은 시간에 먹기 때문에 고열량의 안주를 먹었을 때그 이후에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몸의 축적도 많아질 것이고요. 술을 먹고 대부분은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그 자면서 대사되는 기초 대사량을 술이 해독하면서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몸에 계속 쌓이게 될 거고요. 보통 알코올 성분은 우리 체 내 이틀 동안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음날 해장하면서 또한번 고열량의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들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열량의 안주를 먹어서 지방이 축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요 술을 먹어서 체내에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이 결론적으로 내 몸에 결국 많은 지방의 축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최대한 간략적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하실 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요 조금은 즐기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혹은 이주일에한번 정도 나에 대한 보상으로 적당한 음주를 즐기시면 그리고 최대한 프레쉬하고 단백질 위주의 안주로 즐기면서 드시면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술을 먹으면 술 자체의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술 자체가 내 몸의 지방 축적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는 결론이었고요.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운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세요. 안녕!